돌아가요. 자, 이제, 이제 중요한 것을 안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이 보적 수리 사주부터 시작했고, 심리학, 타로카드, 색채카드, 모든 것들이 이 천부경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천부경. 여기에 우리가 누구? 천부경 한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이 보적, 천부경, 여기에 육의 비밀이다. 자, 1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천부경이,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풀려왔지만은, 뭐, 전부 다 하다 보면 종교를 갖고뭐 이상한, 하부적인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이 보적, 천부경, 육의 비밀을, 무한자 지금부터는, 무제한으로 지금 강좌를 진행할 거예요. 내가 아마 얼마나 진행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한 5년은 진행해야 되겠나, 그죠? 그래서 이 무료, 어, 무료, 무료 공개 강좌를 진행할 거예요. 왜 무료로 해요? 네? 왜 무료? 이거는 천복인을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요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텐데 이 세계의 중심이 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쵸? 우리나라 사람은 알아야 될 건데 이 올바른 것도 모르고 우리 중심이 되면 뭐하나? 아까 얘기했지? 모르고 욕심만 치기면 뭐 된대요? 파파 <웃음> <웃음> <파, 웃음> 바로 바는네 그래서 이 무료 강좌를 진행하는데 지금 대구에서는 1,2,3차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화요일날 화요일 5시 오후 5시부터 진행을 해요 하고 있어요 거기는 내가 이제 공개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만 먼저 공개 강좌를 진행해요 이제부터는 아마 11달부터는 이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공개 강좌를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필요한 사람 이리로 오시면 돼요 대구로 예? 대우가 오면 돼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수월강좌를 진행하겠다 이 공개강좌는 이 기간이 없는 무기한으로 진행하는거예요 천부경이, 이 보조천부경이 얼마나 대단한 이론이고 얼마나 강범위한 이론인지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거예요 그냥 뭐 사도 배우고 타로 배우고 이런게 아니고 순수하게, 천부경의 그 우주의 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역사의 이르기까지, 인류의 진화에 이르기까지, 인성의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다시 할게요. 서울에서는 이 금요일, 자, 오후 5시부터 진행 합니다. <웃음>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자, 그런데, 뭐, 부득이 하게, 이, 어, 교육 공간이 좋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 <웃음> 오후 5시부터 재강을 하겠어요. 이? 나눠서. 자, 이거는 잠내적이고 잡내적이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저, 어, 어, 협회 쪽으로 전해해도 되고, 협회는 공개해놨으니까. 협회에 우리는 02에 548에 <웃음> 7378로 전화하든지 이청구경언내는 직접 전해도 돼요 이. 자 858에 이3 <웃음> 0 0 0번자 일로 문해갖고 참여하면 응.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무한정 뭐자 이것을 요런 계획들을 1만 년의 비밀 6의 비밀이다 비문 비밀. 이것이 천부경 무료 강좌를 진행해갖고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 나중에 사진 찍어갖고 보세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 그러면 이천부경을 부터 천부경이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갖고 그 역사에 이르기까지 천부경이 예지한 것까지 천부경이 푸는 것까지 천부경을 풀게 된 동기까지 이것이 학문적으로 전개된 것까지 모두 다 단계 단계별로 이것을 공개 강좌를 이제 할 때가 됐다 내가 지난주까지, 아, 지난해까지, 이제 경전을 완성을 했어요. 천부경으로부터 풀린 경전이 완성이 되고, 3년 연속 내가 천재를 하고, 작년에 우리 대성, 지리산 대성사에서 공개, 공개, 천재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올해 와서 색채카드도 완성하고, 타로카드도 완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회표에서 우리 강사들인데 물리주고, 나는 순차하게 이 천부경 강좌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천부경의 거의다 이제 작년 어, 올해까지 지금까지 이제 6월달까지 6월달까지 모든 것이 풀렸다고 생각하면 돼요그 뒤는 아직까지 정리 안된 부분들이 있지만 자 6월달까지 다 풀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음, 매주 이것을 공개해 나가는 그 공개 강좌를 진행하는거예요 누구나 오면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 공유 자리가 좀 그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금요일날 많아지면 아직까지 토요일날는 진행을 아주 안 합니다. 이것이 많아지실 때 우리 분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의를 여기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천부경이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를 우리는 한번 보자. 여기까지. 이 천부경으로부터 천부경은 우리가 우주의 진리라고 하는 거요 우주의 진리게 되게 되면 모든 학문도 다 풀려 있어야 되고, 모든 인간도 다 풀려야 되고, 모든 어려움도 다 풀려야 되고, 모든 것을 다풀어 때, 그래서 그것이 학문적으로 풀린 거예요. 자, 그 학문을 우리가 열거를 한 겁니다. 어떤 천부경으로부터 어떤 학문이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한 것이 우리는 수리사주예요. 그죠? 수리사주가 어쩌면 근본이에요. 인간의 모든 상담은 여기서부터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리사주가 사주로부터 준비하는 것은 이거는 타고난 것을 푸는 거예요. 타고난 것을. 예를 들요 자, 이것은 이 타고난, 타고난 운명을 푸는 데 수리사주지. 운세를 푸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는 항상 바뀌게 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바뀌고 부모에 따라서 바뀌고 돈에 따라서 바뀌고 자기 노력에 의해서도 바뀌고 자기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는 바뀌고 인연에 따라서도 바뀌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타고난 자기가 타고난 그 운명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방법이에요 전부 다 이것이 어떻게? 숫자로 푼다는 거죠 숫자를 보니까 한자가 하나도 필요 없어 자그 다음에 누구나 풀어도 답이 똑같아 그러면 이것이 잘못 상담하게 되게 되면 그거는쓴 엉터리다 그치? 답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풀어나 미국에서 풀어나 독일에서 풀어나 호주에서 풀어나 일본에서 풀어나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 푸는 데는 똑같아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 이론이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 아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가 뭐 세계 이론이 중심이다 이러면 그거 한다는 아는 그 한다는 건이게또 아는 헛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힘이 닿는 한차근차근 풀어가는 거예요 자 두번째 타고난 것은 이수리사조가 완벽하게 다 알아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거는 다르잖아 살아가는 거는 환경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자기가 행동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풀어가는 것이 우리는 순위 심리학이라는 거야. 그죠? 이것이 우리는 BMP 순위 심리학으로 우리가 풀어가는 거요 이것 또한 숫자로 우리가 풀어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한자가 하나도 필요 없는 거야. 한자 몰라도 돼.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한자를 또 많이 알아요, 그지제 바로 위에. 그렇게 지금 65살 미만은 학교 다닐 때 한자가 없는 세대였어요. 내 바로 위에부터 없어지으니까 그럼 그 밑에는 한자 별로 몰라. 한자 하면 어떻게 생는지도 몰라. 이름 못 쓰는 사람도 천질 거야. 자기 이름도 한자는 못 쓰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 갖고 미리 있으면 해갖고 안 되겠지. 그한자로 올라가면 너무 머리 띵 하니까. 그리고 요새는 시대가 빠르고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막 돌아가기 때문에, 뭐, 외워갖고 세월 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자, 세번째. 우리는 심, 자기가 한 것은 심리학으로 이렇게 풀어가지만, 자기 심리로 풀지만, 외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 인해서 내가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풀면 힘들잖아. 빨라 그것이 바로 우리는 숫자 인연법이에요. 자, 여기는 인연법에는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어요. 가족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의 동료도 있고, 여러 가지 인연법인데, 그 인연법을 우리는 완벽하게 다 풀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자, 네 번째. 네 번째 푸는 것이 우리는 뭘까요? 그러나에 소위 말하는 풍수예요. 자 여기서 풍수, 이 문자를 안 썼대 원래 이 문자 물자를 쓰는 건 틀린 거야 자 그래서 인간에 들어오면 풍 풍이 뭘 했어요? 한번 물보자 풍! 인간의 머리에 오면 어떻게 해? 아 중풍 몸에 오면? 풍풍 마음에 오면? 몸에 오면 심통이 됐잖아 그풍을다 풀어내는 거야 이 풍수에 산에 들이 어쩌고 막막 물이 어떻고이거 아니다 이런 거다 자 여기에 우리는 신수 한의 몸에 어떻게 올 것인가 이것이 우리 한의 운수 이거다 풀었잖아 그지 자그 다음에 우리는 인연법에 따라서 숫자 운세다 숫자 운세 자 여기는 핸드폰 번호도 있고 차량 번호도 있고 여러가지 번호들이 많아요 자이게에서 인연은 어떻게? 자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숫자 온세를 다 풀어놨어요 자 여섯 번째 자 그동안에 중요한 거 우리는 태길이든 궁합이든 등등 해가지고 일진이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풀어놨어 그렇지? 자, 실질적으로 내가 공개한 적은 없지만은, 이 부분만 내가 공개한 거지만은, 만약에 그러면 이것을 좀 펴하고 와야 이걸 가르쳐 줄 텐데, 아, 이것을 다 한번 터널을 못하고 오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전생의 영혼풀이법. 내 생의 귀신풀이법. 이거는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건데, 내가, 뭐, 목풀물, 뭐, 가르쳐 주, 수익이 안 되니까, 못같이 주는 거야. 능력이 안 되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여덟 번째.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지. 마음의 부자도 있고, 재물의 부자도 있고, 명예에 대한 부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자풀이법이라는 것이지, 원래.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평화인데, 나는 어떤 부자가 되고 싶 너 어떤 부자가 세고 싶어요? 돈 많은 부자? 그거는 욕심이라 했잖아. 지금 그릇만큼만 채워라 했잖아. 그거는 욕심이라 했다는 게. 부자풀이법 욕심이에요. 돈을 추구하는 것은 욕심이다. 그러면 그릇만큼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릇이 넘치면 어떻게? 돈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게, 그때부터. 이것을 푸는 게 부자풀이법이에요. 근데 가르쳐주고 싶은데, 뭐, 가르쳐줄 수가 없어. 참말로 사람이 없어요? 응 사람이 없어 배울 사람이, 사람이 없어 바다 물 사람이 없어 아이 참말로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기침 태치법이다 기침 태치법에는 어떤 것인가 요새 빙이 걸리고 조염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신기 걸리고 우리 심병 걸려갖고 고생하는 사람 오면은 많냐 그제? 이것을 다 찍어내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기신 풀이법에는 무당 풀이법이 있어요. 응? 무당 풀이. 자, 예를 들면 내가 무당이 되고 무당은 또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무당이냐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은 또 기신을 할 때는 무당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무당이 됐는데. 내가 할아버지가 내가 무당의 신이 내 신이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구별도 못하면 되겠나 안되겠나 그런데 내 인자 온 신이 뭐 힘든 신이면 되겠나 안되겠나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문제다자 이것들을 다 풀었는데 뺏어갈 사람이 없어 여기까지는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천부경은 만법이랬잖아 천부경은 이것이 결국 만법이다 모든 것을 다 푸는 거야 근데 이것을 뺏어갈 사람이 없어 참아 내가 지금 나이가 65세 언제 이거 다 누군데 줄까 줄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그렇지 이거 갖 한번 해내고 있으니 자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거는 중요한 게, 이거는 협회에서 공부 가르치고 하면 돼. 상담하는 거니까. 그제? 그런데 이제 이거, 천부인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운하고, 방풍하고, 어려움을 돕고, 이 죽은 간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 거잖아. 그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는 업장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해결해 주도록 왜 만천하에 이 힘든 것, 이런 것을 고치주기 천부경이 이것에 필요한 경전을 풀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경전에 우리는 수린사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수련사로돼가고 이것을 할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없다. 물론, 내가 참 많은 사람을 훈련을 시키봤는데, 이렇게 가사는 없다. 그래서 너무 내약하다. 힘이 없다는 거다. 집단을 하는 거 전혀 헛소리되는 거다 내가 시기 보면 집도잘 한다고 와고 포함되고 막 기도가 어떻고 해갖고 뭐 하루 전부터 못하는데 뭐 그게 무슨 기도겠냐 내 이야기 했죠? 내가 옛날에 저기 소백산 같은 데 가게 되면 밤 11시부터 새벽에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산 꼭대기에서 몇혼 기도를 한 아무것도 못 아니고 기도해보리지도않으면뭐 기도했다고 해서. 그소막 빙기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보면 이 길이, 이, 이, 이, 이, 길은 좀 험악한 길이에요, 험악한 길이기보다는 힘든 고된 길이다. 남을 이렇게 하는데, 뭐가 힘안 들겠노? 내가 우리 가기심에서 한 전제 조건이 뭘까? 내가 지금부터 이것을 배우는 순간부터 나랑 행복해야 된다. 그제? 자기 자신부터 해결해야 된다. 자기 생활이 자기 생활이 안정이 돼. 든큰 돈이 되든 작은 돈이 되든 내그런만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내가 묵고 살지 못하면 상담하지 말라는 거다. 그치? 뼈다 하더라도 상담하지 말라. 왜? 쥐도 못 묵고 살는데 누가 놈을잘 묵고 잘 살게 만들어 죽겠는 거야 이걸 뼈는 순간부터 자기 자식은 잘챙기래 가정은 쥐 가정도 못 챙기는데 어, 너는 가정 어떻게 상담해 갖고 잘해 주겠냐 이러지? 자 두번째 이 경전에서 오게 되게 되면 게되이 경전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풀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천부육경이라는 것입니다 천부경을 바로 딱 풀게 되면 이 사생도를 가지고 딱 풀게 되게 되면 게되 천부육경이 나와요 전생경, 인생경, 내생경, 한생경, 인흥경 인행경이 그대로 나와 기본경이 말고 자 두번째는 우리는 옥경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구원옥경과 구원옥경과 이는 재경 이런거 그 다음에 우리는 살풀이경이 있어요 여기도 우리는 두가지가 세가지가 있고 두가지 크게 두가지가 있고 요 밑에 세가지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우리는 천재경 천재봉양경 자 이런것까지 풀려가지고 이게 뭐 때문에 있을까 자 시중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사람들을 우리는 구제해주고 그 사람을 힘을 들어주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자 이것이 우리는 천국의 사는 이에요자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남이 대신 해주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고치줘야될 사람이 있어 고치줘야 되잖아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지 기도를 갖다가 너무 기대해주는 게 어디 있는지 자기가 기대해야지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는 이명상법이그요자 명상에서 보기되면 기도하는 방법 명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수련하는 방법 두뇌개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지요 여기부터 자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올해 들어왔어 2019년에 들어와서 우리가 완성행기 있다 첫 번째 뭐까 타로카드 세상에 없는 한국의 유일무이한 타르 카드 완벽한 에? 과학적 논리에 의해서 풀어가는 상담법이다 그치? 여러분들이 타르 카드 만들 때는 어떻게 해라지요? 주관이 개입되지 말고 스토리를 만들지 마라 지 주관이 개입되고 스토리를 만들지 마라 그거는 허구일 뿐이다 이렇게 된거예요자두 번째 우리는 색채 카드가 있다 그치? 색채 카드는 색채 미술 카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한개더가야 되겠네. 자, 11월 5일부터, 제가 대구, 다른 데서는 안고 11월 5일부터, 대구예술대학에서, 대구예술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색채카드를, 강사과정을 거기서 개설할 거예요. 대구예술대학평생교육원에서, 동대구역에 있어요. 동대구역, 바로 인근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강좌를 진행할 것이다 자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구에서 시작한 것을 서울에서 이 강좌를 우리는 어떻게 무료 강좌 공개 강좌를 진행하겠다 여보세요? 시간이 나는 같이 제가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어? 어쩔다 무한정할 거예요 무한정. 얼마나 대단한 이 양이고 얼마나 대단한 이론이 기 되어 있고, 응, 얼마나 응, 많은 응, 것이 여기에 응. 포함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 응, 응.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응, 그냥 응. 전화하고 이렇게 오시면 돼. 응, 자, 요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점심 먹고, 우리가 응, 시작하고, 요거 좀 해줘요. 응. 자, 그러면 요것으로 마치고 점심으로 응. 가고,